성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옮기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데서 광야라고 하는데 가나안으로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옮기셨는데 그 그것의 옮김은 땅에서 땅으로 옮김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 7장에서 얘기했지만 한 번도 저기 전체적으로는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에. 자기가 왜 그렇게 구별됐는지 땅에서 하늘로 옮겨짐을 받았는데 여전히 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만 취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웃음> 그 의무를 부여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형식적으로만 그 일에 구별된 걸로 생각하고 형식적으로만 도덕적 순일성을 나타낸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 사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늘 말씀드렸지만 이 사명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에덴에서 목표한 데에서, 목표한 대로의 회복이에요. 에덴, 에덴은 타락하기 이전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보시기 좋았더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완전한 대로, 예, 네, 그, <웃음>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회복하려고 여인의 후손으로 당신이, 신이 오신 거잖아요? 하, 하늘에, 그것이 이제 하늘의 일인데. 그러니까 그이 내가, 이게, 항상, 그, 로마서 강해를 말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준비해 한그 의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의의를 믿음으로 이제 <웃음> 세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이제 세 사람으로 산다고 할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옛사람은 죽고 세 사람으로 산다고 했어요. 5장, 6장에서 이제 세례가 나오고 그것이 하나가 돼서 나가려고 할때 7장에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 옛사람의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늘그세 사람의 인도를 받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성신의 법을 쫓아서 8장에 가서 그것을 할수 있게 됐다. <웃음>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주어졌고, 신약시대에는 그게 다 없어진 게 아니라, 더 강화됐어요. 뭐, 그, 우리, 저기, 작년인가 다녀가셨던 그 송다니엘 목사가 아마 부천개혁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뭘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부천개혁교회라고 다 장수인 목사하고 관계된 사, 그 뒤에 관계된 사람들인데 그게 뭐냐면 그 루터가 바라봤던 세계 이신칭의 세계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 것을 최근에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걸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 그게 이제 실제 우리가 김홍전 목사님을 통해서 일찍이 바라봤 그걸 누리려고 했던 세계죠. 이게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냥 아, 그냥 조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종교적인 형식을 취해 가지고 나가는 사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곳으로 그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다 들여가는. 다 드려야 그 뒤에 일들을 뭐 콘셉클레이션, 뭐 세퍼레이션, 모랄 퓨리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 사람은 다 죽은 걸로 알고 믿음으로 알고 성, 살아 있는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그렇게 믿으라고 했잖아. 여기라고 했지. 죽었다고. 그럼 다 드린 존재로 교회 안으로 또 살아가서 그 사람이. 그게 그 이제 그게 의의가 되는 건데 그 의의가 생활 속에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생활 감정이잖아요 그게 거룩의 감정이에요 그냥 조금 와가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깨달아가지고 좀더 열심히 내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두세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 수진 씨가 저기 페이스북에서 뭐 올려놨던 걸 제가 봤는데, 그거, 지구가 얼마나 전 우주 속에서 티끌 같은 존재인가? 근데 지구 안에서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예요. 지구 안에서. 그런데 이 우주보다, 크신, 그, 그 광대하신 그분이 이, 이 티끌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그 일을 하셨느냐면, 그, 그, 그 본상의 회복을 위해서. 그냥 고작 현세적으로 편안하게 살고, 아니,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할, 할 때는 말이에요. 고, 그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언약하셨고 나를 예정하셨고 여기에 어떻게 상대적으로 나 잘났다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있고 어떻게 저 사람은 이만큼 드렸는데 나는 이만큼 드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 그런 그리스도의 생명이 움직여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나타나줘야죠. 그 사람들의 행보가 무슨 뭐 회의를 하든 무슨 행사를 하든 그그그 그,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일이 돼야지 다 거룩한 거지. 그러니까 전체를 다 들이지 않고 뭐 위안해서 선생 노릇이라고 합니까 말도 안 돼. 뭘, 그, 누구한테, 그, 뭘 얘기합니까? 못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에? 그런, 그런, 저, 직책을 주셔서, 그, 아, 과연 다들 공감해가지고, 과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이런 일을 행해 나가신다는 걸 알고, 내가 다 들여서 지지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연약한 자들, 돌아보라는 거안 돌아봤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망하는데, 그왜 망했, 그니까 그들이 다 주신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자기 소유로 삼았다. 이거. 지식이든, 건강이든, 지위든, 에, 물질이든 다 자기 소유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100 중에서 99.999999를 들여도 그 사람은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똑같아요. 그 죄의 성격은. 그 그냥 회개하고 구원 받아서 이런 이제 이런 종교적인 틀 안에 그, 그, 그것이 뭐 엄청나게 몇십만 명 되고 몇백만 명 되면 그게 우리,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아니, 아니잖아요.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과연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허다하게 그 똑똑하고 돈 많고 그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은데 왜나 같은 사람을 뽑아서 이 일을 시키시나 감동을 해서 나를 다 들여가는 거죠 몇 사람이 안 돼도 여기서 천국을 경험, 증험해야 되는 천국 증험한다는 게 그거예요 내내걸다 들여서 주님이 자신을 기자다 들여서 죄인을 위해서 사, 죽으셨잖아요 그,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그 외에 기타 등등의 것들을 주시는데, 왜그 일에 그냥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아주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그 일을 못하냐. 그 일을 안, 하, 안 하면서, 그,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으시고, 12장까지 다 그, 11장까지, 로마서 11장까지 다해 놓으시고, 12장에 와서, 권한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대우하셔서 삼위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 자신과 동일하게 여겨서 권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사랑까지 하라는 거예요 사기꾼들도 조폭들도 여기 참 김홍전 목사님 기가 막히고 우주 문제도 여기서 얘기해 놓으셨잖아요 그 조폭들 세계, 불교들의 세계 그 얘기도 다 해놓으시고 그, 그들이 의리를 지키는 게 덕, 덕이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하고는 무슨 상관이에요. 불교에서 개종하는 게, 그, 불교 사람들이 보고, 일반, 일반 종교적인 윤리로 보면 악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생명외로의 개종이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게 선한 일. 그게 선과 악도 모르는 거예요. 고장 눈앞에 있는 것에 다 갇혀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자기 안유 문제, 자기 미래 문제 미래 문제도 여기서 다 얘기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내일 일도 모르는데 오늘 저녁에 너 영혼을 취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서 오십시오 해야죠 내가. 그거 그 어서 오시오할수 있는 사람은 현재 다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조금만 더 있다가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하면 이거는 알미니안 신앙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뭐 저기 영상으로 그 올려 놓으셨는데 그것도 그 그리스도가 빠진 얘기예요. 그리고 인간 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춰 가는 거예요. 그걸 알 수도 없어요. 그건 그게 율법주의고 알미니안고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제 언약과 선택 안에서 그그 얘기를 논하면 그 일부는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큰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 이거는 완전히 칼빈주의하고는 대척점에 있는 그런 잔소리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주시고 우리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변화의 근거, 변화의 모든 내용을 다 주시고 그걸 믿음으로 나오라 그러데 그렇다고 여기라고. 주님의. 그걸 그거안 해놓고 요구하시는 분으로 비춰져 있잖아요 그그 그, 그 내용. 그러니까 진짜 이거 저기 오늘 오후에 뭐죠 여기 저기 신상화 전사님 오셔갖고 회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할 건데 진짜 회계가 뭔지를 알아요. 회계는 옛 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받고 그리고 또 함께. 이제 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그 움직임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험하는 거죠. 그걸 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인정받으려면 평생 해도 못 받는 거예요. 평생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게 그, 이, 주님이 우리 나를, 나를 인내하신 것.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 내 눈에 들보를 봐야지. 다른 사람의 티를 내가 좀 봐주고 사는 것처럼 살아가면 진짜 대들보가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내 죄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죄에 티끌이면 나는 내 들보를 봐야 돼. 그게 정상 정상한 시각이야. 요 이게 그릇된 전제가 얼마나 그 우리가 톨스토이 책도 봤잖아요. 부활 책도 보고 뭐 <웃음> 사람들이 써나가는 죄관, 선의 의로운 관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 안에, 타락한 인간 안에 남아있는 진, 도덕적 자아, 짐승적 자아, 동물적 자아 그렇게 구분해놓고, 그러면 도덕적 자아를 취해가는 게 선으로 얘기하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과 같습니까? 그게 악이에요. 그게 반역이라고, 반역. 교회 일을 믿음으로 하는데, 자기, 자기를, 자기가 뭐, 뭐, 뭐 생각하는 거, 이렇게, 그, 그게, 이게 반역이에요. 내 자신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 반역이고, 내 가족, 여기 왜, 저기, 본문이 고린도 후소 6장 말씀입니까? 믿지 않는 자하고, <웃음> 멍해를 같이 할수 없는. 믿지 않는 자도 사회사업가 많고요 믿지 않는 자도 도덕적인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회사업과 도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40일간이 굉장히 참중요합 우리가 그동안 누차 얘기했던 것을 아주 잘 저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뭐 어제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이 교회는 하나 하나 하나가 그리스도적 생명을 발휘하고, 예? 수동적으로 누가 료회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이게 목저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사역자의 입을 통해서 교회 임재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과연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그 말씀을 쫓아서 그 거룩한 사회를 여기서부터 미미하지만 예? 그 누려가요. <웃음> <웃음> 교회의 임무하고 사명은 그 그리스도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그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표제적으로, 뭐, 명제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받아서 드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드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가. 그런데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없어요. 그리도의 인격을 발휘하는 교회를 가르치는 교회 봤어요? 그냥, 그냥 사람만 끌어 모으는 거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주님이 그 성전에 와가지고 그 노꾼을 만드셔서 그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내려치시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복음 가지고 장사. 그래서 내가 얼마나 허술하게 예수를 믿고 허접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저급하게, 저열하게. 살았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아로 주신 것을 얼마나 허접하게 다뤘나. 그걸 회개를 하고, 그, 그걸 고쳐가려고 해야지. 자기, 자기도 안 데려가면서 다른 사람 보고 데려가라고. 말이, 말이 안 돼. 게 제가 이제, 뭐, 얼마나 할래나 모르겠는데, 저 뒤에 올 사람이 그런 사람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 사역자를 찾아야 돼. 우리 안에서 나오면 더 좋고. 이게 우주가 뭐, 끝없이 어딘가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새 창조는 결코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땅의 것이 아니에요. 땅의 것은 한시적이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뭐잘 만든 것도 영원성이 없어요. 영원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영원성이 위로부터 온게 아주 만세전에 세우신 그 계획이 선택하신 그릇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의 구현이다. 아주 아주 너무 저 집약적으로 그 거룩에 대해서 잘 말. 이것 이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그 구원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의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죄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교회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 경륜을 세우셨던 그것을 토대로해서 그걸 해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라는 건 상대적이고 의라는 것도 상대적이고 도덕 교회도 상대적이에요. <웃음>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뭐?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세워서 뭘 깨우쳐 줘 가지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걸 잘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다 들여서 의의 병기로 들여가는 사람이 주의 일꾼들이에요 그것은 저기 앞서가는 사람이나 뒤서가는사람에 똑같아요 앞서가는 사람은 조금 더 먼저 가는 것 뿐이에요. 다 똑같아요. 도달할 때는 다 똑같아요. <웃음> 여기 개 얘기도 하셨는데, 개 조련해가지고, 그, 그 개가, 그, 거의 뭐 사람처럼 뭐, 뭐 숫자도 맞추고, 뭐 말, 단어도 갖다 놓고 그러잖아요. <웃음> 그런 식으로 목회자가 성도들을 조련해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요 왜냐하면 그거는 권하는 게, 동등한 인격으로 권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 동등하게 취급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가지고 뭐 누리고 있으면 사람인데 동등하게 취급을 하해 그러니까 그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어, 말좀 잘하면 뭐 조금 네, 뭐 행위가 있을. 이게 새우 섬기는 목회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섬기는 게그 평균기하는 목 목회, 목회예요. 그게 천국의 원리. 네, 죽었다 깨내도 이거 못 내놓겠다 뭐. 뭐, 자기 부자 청년이 아무리 다 그랬어도 못 내놓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갇혀있으면. 근심하며 한 시간도 못 드리고, 예. 네? 자기 자신을 못 드리고. 데디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아무리 흉내를 내도 진정성이 주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셔서, 신실하심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그리고 장례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 팔고, 주름을 쫓아야 해. 다 드린다는 건다 팔고 쫓는 거나 똑같아요. 적당히 뭐냐. 적당히 하면 다 망하는 거. 사람은 아무리 원어를 잘 알고, 뭐, 1만 마디 방언을 해도 내일 일을 몰라요. 천하를 다 쥐고 있는 세계 제일의 갓부도 내일 일을 모른다니까. 모르게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일 일을 아는 것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낮의 아들이라 밤이 도족같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 저기 뭐 재미있는 비유도 하나 들어 놓으셨는데 자기가 뭐 동네 뭐 요만한 엿기도 하나 못 들면서 새 지구를 들수 있는 헤라클레스로 알고 생각하고 보물선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가다가 보물선 찾다가 그거 풍랑 만나서 아이고 내가 이제 이제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했는데 또 다른 보물을 찾죠 그게 그게 그게 신앙생활이냐 이거 그러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는 진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주님이 목표하신대요. 아니면 그냥 흉내 내다가 지옥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천국 생활을 못하고 결국은 천국 생활의 연장에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새하늘과 새땅 여기서도 못 누리고 못 누리면 당연히 갈 곳이 뻔하지 않아요? 뻔해요 그러니까 내가 10kg도 못 들면서 100kg 드는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 내 실체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들수 없다. 주님이 아니. 주님 나라의 일에서는 적어도. 그러니까 말씀과 성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표준이고.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없어 그리고 아주 나는 안 드리고 교회만 드린다. 이런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여기. 나는 안 드리고 교회 드리면 됐지뭐 나는 안 드려도 그런 게 그런 게 말이 안 돼. 교회 행보하는 휴게소 휴게소 신자도 있더라고 휴게소 신자 <웃음> 나올 건다 나왔어. 휴게소 와서 자기 필요한 거 채우고 다시 가잖아요 자기 갈 길로 교회를 그 휴게소로 하는 거. 그리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움직여야 돼. 이다 죽고 새롭게 다 드린 자로 움직임이 있어야 돼. 네? 다 드린다는 건 성신에게 맡긴다. 부흥사 얘기도 여기 나오는데 부사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는데 그. 1억부터 작정을 시작하는 게 나중에 코올리게도 1 0만원는다 일어나더라고요. 네, 마지막 날에. 네, 그런, 그런 식의, 그런 식의 자극으로 어떤 행위를, 믿음을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거룩한 게 진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드리지 않고 시작하면, 첫 단추를 다 드리는 걸로 시작해야 되는데 다 드리지 않고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신자로 거룩에 대한 답이 없어요 다 드려야 거룩이 시작인 데디케이션이 돼야 네? 컨세크레이션, 세포레이션, 모랄, 퓨리티가 비로소 성립이 되는데 이게 출발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걸 아는 자가 성도고요. 그걸 알고 가르치는 자가 목사예요. 진짜. 그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사실 다 들여서 거기에 무슨 그그 그 안에 내 미래가 의미가 있고 하는 거지. 주님 따로 떼어놓고 내 미래를 안만 생각해서 그렇게 세월만 낭비하는 거예요. 세월만 낭비한다니까. 세월, 세월만 낭비하는 게, 세월, 정력, 물질, 다 낭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시켜서 뭐, 청소부로도 하면, 그게 영광스러운 것 아니에요. 그다 드린 자로. 그게, 그게 거룩한 성자가 된 청, 청소부지. 세계를 흔드는 국가가, 국가 대통령이 돼도, 그, 이게, 데디케이션이 안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42강, 그, 어느 분이 요약하시겠습니까?